3장 우승은 건물교실 진력 공부 관장 김정우 미 선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동발단선수권 내에서 두서와 같이 선수를 얻 감사으로다씻한자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석앞 정봉진 접속. 3장 준수강주 소속중학교 교사 정동진 이왕대를 사습니다 아, 3위 22호 산업절조사 3차, 3위 국민대학교 교수 실증 후보, 이야기로 부탁합니다. 기 진짜 장 내맥과 감독장 접아나사람처 자료 경례 3장 강두상무한정적 감독 이만철 이어 이상 으로 시상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효 전입회 국내 신승호 박학 회장의 회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대한민국 검토패단3 0분대무 마치겠습니다. 국내 회전을 하겠습니다. 국